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햇살 가게의 햇살 미남 등장했습니다 아 저번에도 방송 잘했는데 오늘도 아침에 방송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은 정말 방송이 많습니다 제가 세팅을 잘못하는 바람에 제 햇살 미남이 햇살 추남으로 나왔어요 제가 속이 많이 삭합니다 아, 그래도 이번에 그래서 다시 재방송 겸 다시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아, 설 새해 연휴는 잘 보내셨죠? 복돈도 많이 받으시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생기시고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오랜만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어떻게 잘 편하게 쉬셨나요? 어, 어떤 분들은 즐겁게 나들이를 가셨을 때고, 어떤 분들은 또 집에서 편하게 쉬었을 테고, 어, 어쨌든 편하게 쉬었으니까, 어, 뭐, 집에서 뭐, 밀키트라든가 배달 음식이라든가 이걸 드셨을 것이고, 아니면, 어, 나들이 가신 분들은 외식을 맛있게 하셨을 것이고요. 어떤 것이든 맛있게 드셨으면 훌륭한 성공한 연휴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같이 먹는다는 것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어, 하지만 같이 하다 보면 어, 매일 같이 배달 음식을 먹고 외식을 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집밥을 할 수밖에 없죠. 특별한 날에는 당연히 어 외식을 하거나 특별한 것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저도 와이프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웃음> 여러분 남편분들 마찬가지고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결혼 기념일날 집에서 아, 밥 먹자고라면 누가 좋아나요? 하아 <웃음> 남편분이 해주시면 좋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쨌든 특별한 날에는 특별하게 드시고 어, 평상시 일상에서는 집밥을 해 드셔야죠. 어, 집밥은 사랑과 정성 그리고 좋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어, 오늘 제가 그 소개할 것이 바로 그 좋은 재료 백진주 쌀과 그리고 맛있는 구수한 어, 수양미입니다. 어, 우리 한식에서 가장 음, 기본인 것은 무엇죠 바로 쌀입니다. 어, 쌀은 어~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뭐 식당을 가든 집에서든 밥 요리가 마음에 들거나 그러면 아참밥 맛있다 아 밥맛 좋다고 라 하죠 네 그리고 또 밥이 보약이다란 말도 있고요 또 한국인은 밥심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먹는 것과 맛뭐 이런 것들을 밥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지요 어 아, 그만큼 식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밥이고 밥은 곧 쌀입니다 아. 예전에는, 음, 우리나라 품종보다는 일본 품종들이 더 유명했었어요. 뭐, 1950년대 얘기하는 건데요. 일본에서는 1950년대에 아기바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추청쌀이에요아기바리 쌀, 고시가리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많이 먹고 있었어요. 저희 나라가, 아니, 우리나라가 1970년대 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좋은 쌀을 많이 찾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많이 드시던 쌀이 바로 아키발이 고시까리 쌀들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 보면, 어, 아키발이 쌀을 아직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시까리도 마찬가지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주로 많이 찾으시는 쌀이 고시까리, 아키발이 뭐, 이렇게 되죠. 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전부터 많이 드시던 쌀이고, 어, 입맛에 그게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 2000년대에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품종 개량을 했어요. 쌀을. 그래서 많이 유명한 것들이 바로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는 이 백진주 쌀과 요 수양미 쌀입니다. 어 수양미 쌀과 백진주 쌀은 어, 근래 들어서 2000년대에 들어서 개량 돼서 많이 홍보가 되면서 주부님들, 일반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게 되었어요. 백진주 쌀은 어, 2002년에 나왔고, 수양미 살은 2016년. 요게 좀더 최신이네요. 그래서 요즘 뜨는 살이요 수양미이고요. 예전부터 많이 좋아하시는 쌀은 요 백진주 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백진주 살은 찰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 찰질수록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은 이제 소화력이 많이 좀안 좋으시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부님들이 아이들을 그 먹이신다면 이 백진주 쌀을 추천드려요. 아 어른들,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효도 쌀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 백진주 쌀을, 어 백진주 쌀은 찰기가 좋아가지고 어, 소화가 잘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찰진 밥을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쫀득 쫀득한 그 맛을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이 주문하시는 쌀이 바로 요 어, 백진주 쌀입니다. 요 백진주 쌀은 저희 링크에 보시면 주문하실 수 있어요. 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이 쌀을 많이 주문하십니다. 어, 찰질수록 소화가 잘 되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어, 인슐린 분비도 적게 하고 신경 활동을 강화하거든요. 어, 그래서 찰이 그, 백진주 말고 찹쌀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찹쌀은 너무 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만 먹기에는 좀 부족하다 하니까 예전에는 맵쌀하고 어, 찹쌀을 맵쌀하고 찹쌀을 섞어서 드셨어요 근데 이 백진주쌀이 나오면서부터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이 백진주 쌀로 밥을 해 드시면 적당 중간 찰기에 고수하고 쫀득쫀득한 그 밥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신품종, 신품종 쌀 중에서 이런 백진주와 합하게 중간 정도 찰기를 가지는 저 아밀로스 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밀로스 함량이 적을, 적을수록 찰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것들 말고 왜 백진주쌀이 유명하냐 그러면 왜냐면 이 백진주쌀이 다른 쌀들에 비해서 어 쫀득쫀득한 식감과 맛이 구수한 맛 이런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아직도 이 백진주쌀을 많이 찾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 어, 요왜 많이 찬다 제가 이렇 말만 해가지고는 그 납득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거 막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쌀이 제일 맛있고 이 백진주 쌀이 어떻게 해서 다른 분들한테 호응이 좋은 건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어, 여기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어, 올, 어, 논문이에요.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쌀 구매 후 어, 만족도 분석이라는 어, 논문입니다. 어, 논문으로 검증된 거예요. 이 논문으로 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떤 쌀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지 조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결론만 보면 되죠. 결론이 이뒷편에 있어요. 뒷편40몇 어, 페이지에 있었는데 에, 에, 에, 잠깐만 계세요. 제가 이 논문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 쌀이 어, 검증된 쌀이다라는 것을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 결론과 시사점 이렇게 있는데 요 저희는 저이 저, 결론도 너무 기니까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어, 밑에서 보면 이제 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이퍼, 네이버 데이터 랩의 100미 탑 500이 중에서 상위 6가지 쌀에 어, 만, 뭐, 만족, 어, 만족도, 평점과 만족도 그리고 쌀 가격의 관계를 살펴보면 백진주 쌀이 4.9점이고 수양미가 4.8점 그리고 철원 오대쌀 4.8, 고시이깔 4.8, 신동진 쌀뭐 이런 식으로 어, 순위가 쭉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이 논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백진주 쌀과 이 수양미 쌀이 그 맛으로 검증된 그 구매 후 만족도와 가격과 상관관계를 통해서 검증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수양미는, 어 수양미는, 어이 수양미는 품종명이 골든킨 3호로 경기도 화성시의 대표 브랜드 쌀입니다. 수양미만 검색해보셔도 엄청 많은 리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양미는 2016년에 최근에 나와서 화성시 대표 브랜드로 팔리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 만들어서 고만들 판다는 것은 이미 맛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양미를 대표 브랜드로 화성시가 만들었겠습니까? 이것은 화성시의 대표 브랜드로 어그 화성시가 자신있게 내놓은 쌀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양미는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향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 구수한 향 때문에 이, 이, 어, 이 수양미를 구매하신다는 말, 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 일반 매서보다 구수향이 더 강해서 어, 그밥 지을 때 퍼지는 구수한 향에 아그 식구들이 딱 모일 때쯤 아, 향 너무 좋다 라고 말하면서 그 좋은 기분으로 식사를 하셔서 그 분위기가 좋다는 라 어, 후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 어, 잠깐만요. 네, 네, 어그 근데 요즘에 좀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왜냐면 그 코로나 증상 중에서 후각이 좀안 좋아지는 그 부작용 있지 않습니까? 후유증? 그래서 그 후유증 때문에 그 향을 못맞는 분들이 간혹 예, 후기에 보입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이 구수한 향을 맡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이 후각에, 후각이 좀 나빠졌다. 그래서 이 구수한 향을 못 맡는다라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구수한 향의 수향미가 <웃음> 이게 장점인데 그것이 그 리뷰를 보는 순간 그. 예좀안 예, 좋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거 뿐이겠습니까그 코로나 모두 다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이니까요. 우리 방역 지침 잘 따르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어~ 그요 백진주와 수양미를 판매하다 보면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백진주랑 수양미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또 어떤 쌀이 더 맛있나요? 또 아이한테 그 먹이려고 하는데 어떤 쌀을 어, 선택하면 될까요? 또 부모님한테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어떤 쌀을 어, 선물로 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어 저는 그러면 음그 저희 가게에서 어, 많이 팔리는 그 순서, 그리고 연령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게에서 보면 백진주는 찰질산, 찰진 맛을 좋아하는 쫀득쫀득한 그 맛을 좋아하시는 주로 남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잘 돼야 하는 어르신과 아이들을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게는 이백진 주사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수한 그밥 음, 그백 아주 쫀득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구수하면서 일반 살보다는좀더 어, 찰진 그런 음, 밥을 원하시는 분은 요 수양미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남성분들은 백진주로 많이 가시고 여성분들은 예, 수양미를 많이 선호한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아이고 하, 아이고 채팅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웃음> 네 하트 나오네요.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네 이렇게 어, 집밥용으로 고급쌀들을 그 일반 가정집에서도 많이 주문을 하시는데요. 어, 이 쌀을 식, 집, 어,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주문하시지만 식당에서도 많이 주문을 하시, 하십니다. 식당에서 많이 주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어, 주로 이제 백진주 같은 경우에는 어, 고깃집에서 많이 주문하시고 을 수양미는 한정식집에서 많이 주문하십니다. 그리고 찰진쌀 미호라고 있는데요. 네. 이 쌀의 찰진쌀 미호입니다. 이 찰진쌀은 품종이 미호예요. 미호 어, 미호가 이 백진주보다는 좀덜 찰지고 수양미보다는 더 찰진 가성비가 좋은 음, 쌀입니다. 이그 찰진쌀은 어, 재료는 신경 쓰시면서 가성비도 생각해야 되는 일반 식당들이 많이 주문을 하세요. 어, 그 어, 찰질쌀 미유를 자주 주문하시는 여러 어, 저희 고객 어, 식당 사장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예, 그 수원 영통의 그 어, 대머리 칼국수 사장님, 꾸준히 주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양주 마석의 식당, 마석식당 사장님도 감사드리고요. 아, 네. 대머리 칼국수가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요. 어, 진짜 그 상어 이름이 대머리 칼국수예요. <웃음> 제가 뭐 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식당 이름은 절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그 사장님은 진짜 상어 이름을 진짜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어, 대머리 카국수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제주도에서 주문해주시는 초아치 사장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전에서 주문해주시는 호호만두 사장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천사요 상품이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네, 어, 속밥을 또 주로 많이 하는 한정식당에서는 어떤 쌀을 주문할까요? 어, 그 한정식당 같은 경우에는 백진주와 수양미를 둘다 주문합니다. 백진주와 수양미를 7대3으로 그 섞어가지고 어, 돌솥밥을 지으면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백진주쌀과 수양미를 섞어서 쌀을 팍팍 씻어가지고 어, 밥을, 돌솥밥을 하는데요. 박박 씻는다는 거는 그대로 박박 씻는다는 얘기예요 일반 가정집과 같이 두 번, 세번 씻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밥맛이 중요한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흐르는 물에 씻고 그 다음부터는 흰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박박 씻습니다. 박박! 그래서 한 열다섯 번 정도는 찌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처음에 나오는 그런 하얀 그 물을 걷어내는데 그 하얀 물이 바로 전분입니다. 이 전분이 그대로 들어가면 약간 텁텁한 맛이 난대요. 그래서 그 텁텁한 맛을 없애고 흰물을 다 없애, 안 빠지게 한, 빠지, 빠지게 하고 밥을 지으면 고들고들 하면서 찰진 그쌀알그 맛이 그대로 느껴지고 요리에, 다른 요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밥이 맛있으면 다른 요리도 당연히 맛있겠죠. 안 그랬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 백진주 쌀과 수양미 쌀로 아주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는 그 비법을 지금 캐치 가신 겁니다. 엄청난 비법이에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셨던 <웃음> 그런 비법입니다. 이거 식당 한들, 식당 하시는 분들만의 비법인데 예,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집밥은 소중하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알려드려야 될게 요, 어, 저희가, 저희는 경기도, 어, 화성시에서 나오는 그 쌀들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쌀이니까, 제가 왜 경기도 화성시냐고 그 강조를 하냐면, 저희가 위치한 곳이, 어, 저희가 계약돼서, 그 농민들과 그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그 쌀을 가지고 이 상, 제품을 만들어서, 어, 그 상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쌀이 유명한 이유는 일교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크기 때문에 어, 쌀이 맛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 화성시 저희가 그 제배하는곳 같은 경우는 남양만 간척지예요. 그래서 해안가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더 일교차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농산물, 그 특히 과일이라든가 이쌀 이런 것들은 일교차가 클수록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맛있어지고요. 그래서 간척쌀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또 경기미를 또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백진주쌀은 경기미입니다. 경기미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요 생산지가 경기도 화성시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어, 파랑새는 어, 집에 있어요. 우리가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집밥을 많이 드실수록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일상을 같이 공유하신 거고 그런 것이 많이 쌓일수록 추억에 많이 쌓일수록 어,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애정이 동독해지겠죠 사랑하면 더 많이 챙겨주고 싶고 또 맛있는 것부터 챙겨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집에서 남편 어, 남편을 안 챙겨도 사랑하는 자녀들은 꼭 챙겨주잖아요 <웃음> 그렇죠 아 우리 남편분들 너무 불쌍합니다 하지만. 아이, 여러분, 여기 방송 보시는 주부님들, 아들님, 아들들 그 체려주는 식탁에다 밥 숟가락 하나만 잘 챙겨주십시오. 우리 남편분들, <웃음> 네, 잘할 거예요. 어, 집밥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줄수 있어요. 어, 내가 챙길 받고 있구나 느끼면 상대방도 챙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에, 자녀들을, 자녀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이제 어려운 것이, 어, 그리운 것이 어머니의 집밥이잖아요. 그렇죠? 어, 무한정 사랑해 주던 어머니의 그 집밥이 뭐 타지에 가거나 집 밖을 나가면 고생하다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간혹 가다 출장에 가게 되는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몸이 조금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집밥을 해주시고 숟가락 하나 얹어서 남편 것도 챙겨주시고 어, 그러면 효도하는 그 자녀가 될 것이고 또 100년 해로, 해로하게 되는 우리 가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웃음> 집밥으로 어, 그 집안의 행복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 수양미하고 백진지는 워낙 유명해가지고요.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동안 쌀 더... 어, 그 동안 이제 쌀보다 더 찰지고 맛, 그 동안에 쌀보다 더 찰지고 맛있어가지고 어, 요리사들이 많이 추천하고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그런 것들 많이 볼수 있고요. 어, 제가 조선일보 기사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 조선일보 여기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 계세요. 네.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요 밑에 요 밑에 밑에 밑에, 밑에 보시면 이제 과학 하듯이 밥을 짓다 라고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내용이 어 작은 화면이라 잘안 보이시나요? 그한정식당에서 도수밥을 짓을때 백진주랑 수양미로 7대 3으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그렇게 맛있다 라는 그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게 꽤그 18년도 정도에 나온 기사예요. 제가 요런 것을 보여드린 이유가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작정 어, 그 소개하고 이런게 아니라 이런 근거가 있어서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쌀을 구매하실 때그 고려해야 되는게 등급이잖아요. 등급은 3등급 이상을 저희는 판매를 합니다. 어, 등급은 어, 등급은 이제 쌀알의 모양이라든가 깨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데요. 보통 저희는 다른 곳과 다르게 3등급 이상만 판매를 하게 되니까 어, 여러분들 저희 햇살 가게 믿고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햇살 가게에서 또 판매는 또 여러 가지있는데요 주문 상품 보시면 밑에 그, 장바구니 마크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또 추가 상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찹쌀하고 찹쌀 현미도 같이 저희가 그 끼어놨습니다. 찹쌀하고 찹쌀 현미를 제가 왜 넣어놨냐 하면, 찹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찹쌀, 요 찹쌀과 찹쌀 현미가 요 같은 봉투에 나갑니다 현미는 요게 하나 더 스티커가 붙어서 나가요. 네, 찹쌀과 찹쌀 현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에게 그 찹쌀로 밥을 해주시면 그 속이 편안해진다 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한테 힘죽을 써주실 때이 찹쌀을 쓰죠. 그리고 뭐 약밥이라든가 약식 뭐 그리고 삼계탕이라든가 이런 거할때 찹쌀이 들어가는 이유가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몸을 보해주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한테 이 찹쌀이 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소화가 잘안 되고 그러시잖아요. 그 당뇨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요 찹쌀로 밥을 해 드시고 섞어 드시면 좀더맛 쫀득쫀득한 그밥 맛을 느끼시고 속이 편안해지신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요 제가 추천해 드린 것은 찹쌀 현미를 추천해 드립니다. 찹쌀 현미는 찹쌀의 그 효능과 그 현미의 그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식이섬유 그리고 이제 그 천천히 소화가 되는 지하의 그 지수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할 때 찹쌀 현미로만 밥을 해 드셔도 충분하게 맛있고 그 지하의 그, 그 지수가 낮아서 살이 뺄,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될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어, 찹쌀 현미로 100%로 찹쌀 현미 100%로 어, 그 밥을 해서 먹고 있는데요. 제 화장실이 가기가 아주 즐겁습니다. 그냥 쓱쓱 나옵니다. 쑥쑥. <웃음>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병비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 현미로 밥을 지으면 몸 안에 있는 노폐분들이싹 쓸어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여성분들 피부가 아주 좋아지죠. <웃음> 그리고 또 현미로, 현미의 지하의 그 지수가 55예요. 55이기 때문에 그 천천히 흡수가 돼서 천천히 흡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살이 덜 찐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흡수된다는 것은 어, 포도당을 천천히 끌어올리기 때문에 천천히 흡수하기 때문에 남아 돌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포도당이 남아 돌면 그 남아 도는 포도당만큼 살이 찌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남아 도는 포도당이 있으면 인슐유이 들어가서 그것을 바로 지방으로 전환시키거든요. 이, 이 포도당을 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그 남아 돌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 이 현미의 특징이고 이 찹쌀 현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인슐린 분비도 적게 하는 그런 성분도 같이 들어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 어, 어디 질문이 뭔가 있나? 어, 품, 찰짐쌀 품종이 어떤가요? 아, 식당에서 어, 정기 배송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아, 그럼요. 저희, 그, 햇살 가게에 많은 분들이 정기 배송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특정 날짜를 지정하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그 배송을 해드리고 먼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배송해드려도 될까요? 간혹 가다가, 뭐, 그, 간혹 가다 재고 관리 때문에 나중에 좀 늦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식당도 있기 때문에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그 배송을 시작해드리고요. 그리고, 어, 찰진 땅 품종은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찰진 쌀 같은 경우에는 미호 품종입니다. 미호, 미호, 어,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 식당하시는 분들은 미호 쌀잘 아십니다. 특히 초밥집들도 초밥 식당님 사장님들도 미호 쌀 많이 아시죠? 주로 이제 식당에서 많이 사가시는데요. 어 일반 식당 중에서도 재료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 찰진 쌀을 구매해 가십니다. 어이 백진주 쌀도 좋지만. 백진주쌀, 수양미 쌀도 좋지만 이 일반 식당들은 아무래도 단가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성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미호쌀로 주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품질을 좀더끌어올린니다 어, 일반 혼합쌀보다는 저단이 미호쌀이 좀더 찰지고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손님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제가 들, 들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대머리 그 칼국수 사장님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다른 여러 식당들이 있는데, 유독 그 식당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사장님은 대박 날 거예요. 대박. 사장님,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네. 아, 그래 또, 네. 어, 하트 또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요. 어, 네.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제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어, 오전에 그 망친 방송을 잊어주시고요. <웃음> 아까 오전에 방, 한 방송은 정말로 제가 세팅이 틀어질지 모르고 그냥 방송을 하는 바람에 뭐 줄도 가 있고, 뭐 소리도 잘안 맞고, 아, 그 색깔도 다틀어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잘못하는 바람에 절망, 정말 절망이었거든요. 아이고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하트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트 눌러주셨나요? 아이고 <웃음> 네, 여러분들의 하트가 저의 힘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쌀을 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믿고 맛있는 쌀을 공급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행복한 집밥을 많이 해 드셔서 어, 효도, 효도하는 효도 효자가 되고 또백년해로 하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에게 주문을, 받, 주문을 해주시는 여러 식당 사장님들에게도 감사함을 드리고요. 번창하시고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지금 그 방송을 할 테니까요. 그때 또 좋아요, 하트 눌러주시고 또 구매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주자주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과 아주 친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햇살 미남 들어갑니다. 안녕!